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 c 레이입니다 네, 모험가님! 지난주 검은사 모바일 커뮤니티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그 등장을 알렸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와 더불어 세이지의 등장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 소식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세이지 육성 지원품 지급 이벤트 기간은 10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이후로 세이지 사전 생성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이벤트 메뉴를 터치하시면 세이지 육성 지원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 육성 지원품은 고대인의 장신구 상자인데요. 세이지 기념 태고 장신구 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신구 상자입니다. 고대인의 장신구 상자는 10월 4주차 점검 후인 세이지 출시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이지 사전 생성도 하시고 특별한 태고 세트 장신구 상자도 받아가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세이지 기념 상점 오픈 기간은 10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은화, 협동 포인트, 매, 라일리지 듀얼 펄을 사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념 상점입니다 평소에는 구하기 어려운 진귀한 물품들이 아주 가득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매일매일 찾아가 볼까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순례자의 물그릇 이벤트. 기간은 10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재료를 모아서 특별한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여기에 순례자의 물그릇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순례자의 물그릇은 대사막에서 적을 제압하면 일정 확률로 획득을 할수 있고요. 도술례자의 물그릇은 10월 26일 오전 9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도 사용은 가능하며 이를 사용시 에다나의 주화를 최소 5개에서 최대 15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꾸준히 많이 쌓아둬야겠어요.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길대로 모여라 이벤트! 기간은 10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길드를 가입해야 할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매일 길드 의뢰를 완료하시면 토벌권 1,0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길드 토벌을 완료하면 주간 길드 토벌 보상으로 돌파 보구권을 2,500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일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고요. 주간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길드 의와 토벌을 완료하셔서 토벌권과 돌파 보급권 꾸준히 챙겨갈 수 있는 기회네요. 꼭 노, 놓치지 마세요. 특수지렁성수업 이벤트 기간은 10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특수지령에서 획득 한 획득 가능한 광위의 성수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데요. 하둠, 혼돈 사냥을 더 여유롭고 수월하게 할수 있는 기회 같습니다. 특수지령 의뢰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니까요. 꼭 챙겨주세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번 10월 3주차 이벤트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요즘 길거리에 패딩 같은 두꺼운 외투도 간간이 보이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도 검은사 모바일을 하실 때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